흑열전구와 함께 보는 이슈 몰아보기 이번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리그오브레전드 무려 10년간 방치한 버그 발견? 라이엇게임즈 네온과 스폰시브로 엄청난 지탄을 받다 게이브 유엘 플레이스테이션5보다 엑스박스가 더 좋다 발언 디아블로 이모탈 새로운 영상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무려 10년간 이어져온 버그가 발견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예전부터 레드팀보다 블루팀의 승률이 미묘하게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인터페이스가 아래에 있어 적과 전투가 원활한 반면에 레드팀은 인터페이스로 인해 시야가 방해받는점. 바텀지형이 블루팀에게 더 유리한 점. 바론이 블루팀에게 더 유리한 포지션인 점 등등 애매한 추측만이 가득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한 실험으로 인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8일 레딧의 한 유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유닛 데이터를 살펴보던 중 블루팀의 대포 사거리가 300으로 되어 있고 레드팀의 대포 사거리가 280으로 설정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유저는 바로 글을 게시하고 직접적인 실험에 돌입하였는데요 챔피언의 개입 없이 오직 미니언 끼리 진행된 게임은 충격적인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총 33판 중 블루팀이 25번이나 승리한 것에 반해 레드팀은 단 8번밖에 승리하지 못하였습니다. 50%도 아닌 무려 75%의 승률을 보여준 것이죠. 게다가 미드라인은 7대4의 승률을 보여주었지만 바텀과 탑은 각자 8대3, 사이드라인을 모두 합치면 16대6으로 실제 게임 승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라이어게임즈 측은 여러번 사거리를 확인해본 결과 이 버그가 알파시절부터 유지됐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라며 해당 수치 이상이 버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p b e 서버에서 버그를 수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1.16 패치와 함께 본 서버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의 바론과 드래곤의 위치는 게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정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바론의 위치를 보면 블루팀은 바론을 먹고 발빠르게 빠질 수 있는데에 반해 레드팀은 벽을 건너거나 한 바퀴를 돌아야 하는 등 세세한 부분이지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타 AOS 게임인 히오스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부분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맵을 아예 가로로 배치하여 정확하게 좌우대칭을 맞추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도타2 같은 경우는 바론과 같은 로시안의 포지션이 특정 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걸 방지하고자 두팀 모두 형평성 있는 위치에 재배치를 시키는 등 특정 팀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 현 aus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게임에서 무려 10년동안 방치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그 외에도 블루 팀에게 약간 유리하게 작용되는 요소들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라이엇게임즈는 이번에 발생한 패치를 단순히 수정하는 것에 그칠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블루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맵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라이엇게임즈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시티 네옴과 파트너십을 맺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라이엇게임즈는 리그 오브 레전드 유러피안 챔피언십 일명 l e c 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 도시인 네옴시티와의 파트너십을 공개하였습니다 이파트너십을 통해 에 e c 기간동안 네옴이 리그의 주요 스폰서가 될 것이며 네옴은 리그플레이 7주차부터 방송의 핵심부분인 오라클렌즈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후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라이어게임즈는 이번 스폰십을 통해 네옴이 전세계에 걸친 e스포츠의 발전을 지지할 것 이라면서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죠. 그러나 이스폰십이 공개된 이후 더블리프트 에리씨의 해설자인 다니엘 드라코스 심지어는 라이엇게임즈 내 직원들 또한 나는 이스폰서십을 지지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 스폰십에 대한 강렬한 반대주장을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네옴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네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준비중인 계획형 신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도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요르단과 서쪽으로는 홍해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아 이집트와 연결하여 초국경 경제 지대를 창출하는 걸 목표로 둔 사업이죠 해수 담화 설비에다 인공지능 100% 재생에너지 사용은 물론 인공구름 컴퓨터 보안 감시 유전공학 로봇집사 플라잉택시 인공달 등 최첨단 기술들이 해당 도시에 들어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목표로 삼은 해당 도시의 면적은 무려 26500km2로 서울시의 면적 44배에 해당하며 사업비만 5천억 달러, 하나로 약 564조원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규모의 공사입니다. 하지만 많은 대형 사업이 그렇듯이 이 거대한 사업의 이면엔 어두운 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토지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추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영민은 압둘라임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그들이 지금 사람들을 추방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마을에는 부대들이 돌아다닌다. 추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체포당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압둘라임은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후 총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이 총소리를 담은 영상과 총알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는 집안을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사우디 당국은 압둘라임이 지역보안부대와 총격전 끝에 사망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요. 많은 지지자와 인권단체들은 이를 비사법적인 살인이라면서 강력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후아이타 부족들 또한 내움은 우리 후아이타 부족의 피와 뼈 위에 건설되고 있다. 내움은 관광객이나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며 세계 각 언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리씨는 LGBTQ 플러스 색에 맞춘 로고를 공개하는 등 PC적인 목소리를 내었지만 공식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현저하게 낮은 사우디와 스폰십을 맺는 건 사회적인 균열과 인권적인 문제에 동조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논란이 일자 라이엇게임즈 측은 하루 만에 스폰서십 체결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공지에서 라이어게임즈는 본인들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였으며 e스포츠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 너무 빠르게 움직였고 그 지역 사회의 균열을 일으켰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 구조를 다시 조정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온 프로젝트는 라이어게임즈 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을 메인으로 둔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의 대표리그 블라스트 프리미어리그와 스폰서십을 맺는 등 사업 초창기에 있어 수많은 자본금 조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이나머니 이후로 시장을 하나둘씩 먹고 있는 오일머니의 파워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의 정면대결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벨브의 CEO인 게이브 듀엘이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더 좋다라는 발언을 남겨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뉴질랜드의 TV프로그램에 출연한 게이브 뉴엘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과 체류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진행을 하던 도중 캐스터가 갑작스럽게 게이브에게 이번 크리스마스에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이 동시에 출시를 하는데 어떤 게더 낫냐 라는 질문을 남기자 게이브는 이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엑스박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묻자 그냥 좋다 라는 답변을 하였죠. 왜 엑스박스가 좋나요? 엑스박스가 좋은 건 엑스박스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이후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엑스박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캐스터의 질문에 게이브는 본인이 개발하는 게임들이 대부분 PC에 기반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엑스박스를 선호하며 꼭 엑스박스 시리즈X를 가지고 싶다고도 덧붙였죠. 게이브 뉴엘은 하프라이프 알릭스 출시 이후 뉴질랜드로 휴가를 떠났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팬데믹이 선언되자 국경 폐쇄가 이루어져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5개월 동안 뉴질랜드에서 체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몇 차례 컨퍼런스나 쇼케이스 가 진행되면서 대외적인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의 이미지가 엎지락뒤지락하던 중 PC게임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인 게이브 듀엘이 직접적으로 TV에 등장하여 엑스박스를 언급한 만큼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출시 전부터 재미있는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는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과연 이번 승자는 누가 될까요 폰이 없는 찐따는 못하는 게임 디아블로 이모탈의 새로운 트레일러 영상이 2020 차이나 조이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영상이라곤 하지만 2018년 11월 당시 공개했던 영상과 같은 구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적으로 딱 비교할 수 있는 게 성전사의 얼굴입니다. 2년 전 공개된 트레일러에서는 안티의 엘리어싱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계단 현상 때문에 각져보이고 조금 깨져보이는 느낌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공개한 성전사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깔끔해지고 광원효과들이나 텍스처들이 안정감있게 자리잡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한 중국의 검열에 맞춰서 네크로맨서의 해골들의 살이 붙고 피부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변화를 거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밖에도 바바리안의 회춘이라든지 세부적인 모델링들의 변화 몇몇 몬스터나 이펙트들의 변화 등을 엿볼 수 있던 뭐 그래도 개발은 어느정도 하고 있다 정도의 영상이었죠. 솔직히 게임 자체만 놓고보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발표 당시의 상황, 발언들 때문에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는 게임인데요. 작년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있었지만 2020년 하반기가 되도록 한 번도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는 디아블로 이모탈 과연 이번 작품은 블리자드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어느 쪽이 되 어떤 큰 영향이 있을 건 분명하지만요. 이번 소식은 라이엇 특집이라고 해도 될 만큼 라이엇게임즈에 관한 소식이 많았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경기나 행사가 중단된 지금 2020년 롤드컵을 9월 25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어 e스포츠, 게임 개발, 그 밖에도 여러가지 일상들이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